오, 어. 야, 못하겠다. 에. 안녕하세요. 봉돌아재입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거의 한 18년 정도 보드를 탔어요. 근데 2005년에 샀던 바인딩이 사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미삼아 올리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데크구요. 제가 이따가 좀뺄 거고 우선은 제가 보통 헤드셋을 끼고 보드를 타는데 그거용 지금 블루투스 헤드폰 충전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가민 배터리 인데 제가 쓰는 액션캔용 가민은 요겁니다. 요게 좋은 점이 기본 30m 방수가 되고 이게 요 전원을 키는 부분이 되게 직관적이어서 전원을 켰는지 껐는지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원래 자전거 타는 용도로 샀었는데 요거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요거 머리에 쓰는거고요요 앞에 붙여서 요게 앞에 붙여서 머리에 쓰는거고 요거는 손목에 하는건데 요거 두개 보통 많이 가져가고요 그래서 요거 챙길거고 옷은 좀 미리 빼놨어요. 요거 한 10년 된건데 옛날에 콜롬비아 옷인데 요거 그냥 보드탈 때 입어요. 그 다음에 바지는 롬프라고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 롬프 브랜드 옷이 저렴하고 그래서 핫바디 스타일이구요. 그 다음에 저는 헬멧은 안쓰고 그냥 모자 씁니다. 686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한 10년 좀 넘었어요. 686 모자 쓰고 장갑도 그냥 콜롬비아 장갑 콜롬비아 장갑 쓰고 있고요 이 반다나는 저 버프 그냥 대용으로 요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건데 그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고글은 다음에 고글은 오클리 이게 뭐였더라? 하여튼 오클리 고글 좀 오래됐어요. 그거 쓰고 있고요. 예, 오클리 고글 쓰고 있고. 뭐 요거는 버튼 가방인데 요거 꽤잘 쓰고 있어요. 친구가 옛날에 수입을 해 줬는데 수입을 잘못 해 가지고 원래는 버튼 그 백팩이었는데 그거 대신에 그냥 이게 와서 그냥 줬어요 한, 한 1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그냥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겁니다 대학원 때산 건데 버튼 세븐이라고꽤 오래된 거예요 근데 요거 아직도 잘 타고 있고요 한 3년 안 탔는데 엣지를 한 번도 안 갈아서 모르겠어요 뭐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가서 타봐야죠. 타봐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 끝내러갈 겁니다. 이게 미션 그리드라고 아마 2005년도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뭐, 멀쩡해요. 그래서 아직도 잘 쓰고 있고요.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조립을 할 건데, 데크랑. 그거 영상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버튼이 유행이어서 버튼으로 샀어요. 요거 아마. 사바스 뭐였던가 마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아, 이게 오랜만에 진짜 한 3, 근한 3년 만에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리네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 첫 턴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거 그냥 잠깐 참고 삼아 좀 한번 <웃음> 보여드릴게요. 아, 데어스타운이고요. 이때 아마 대학권때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아마 찍었던 것 같아요 이때 첫턴 하면서 아 보드 진짜 재밌구나 해서 타기 시작한게 자그만치 18년동안 탔구요 <웃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인딩 왼쪽거를 채우구요 왼쪽거는 끝까지 어, 끊어지지는 않아서 별 문제는 없었구요 왼쪽만 채우고 이제 리프트를 타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체결 잘됐고요 이렇게 확인하고. 아, 신나죠? 또 오랜만에 든다고. 리프트 올라가면서 이제 뭐 보고 있는데 사람도 진짜 없고, 어, 설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려서 아 여기서 이제 터지죠 아 바인딩 체결을 발을 집어넣고 음, 발가락 쪽 먼저 하는데 네! 여기서 귀가 끊어지더라구요 아 황당해가지고 이게 한번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멘붕 와서 그냥 위에만 대충 끼워놓고 네뭐 <웃음> 저렇게 붙어있는게 아닌데 근데 다행히도 발등쪽은 멀쩡해서 그냥 뭐 천천히 야. 타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충 뭐 붙어있겠지 하고 내려갑니다 <웃음> 천천히 타면 네 천천히 내려간다고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거 전화도 갔습니다. 신나죠 우선 여보세요? 오랜만에 스키창 와서 나난신나습니 네네. 이 자리를 고요두 번째는 올라 그렇게 하면 안되고 돌려 돌려 넘어져 네, 그렇게 다른 하면 다른 가로로 가로로 경사해서 그 그렇게 하면 안돼. 체결하는 가로로. 방법을 잘 몰라서 네, 좀 알려주는 방법 영상이고요. 그렇지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 내려갑니다. 마인딩하는 것 따르는 거를 잊어버린 음. 것 같아요.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신이 나서. 내로다가붙이에서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구요. 발이 약간 따로 노는 느낌? 네,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브레이크까지 잘 잡고. 잘... 근데 여기서, 네, 아, 위에 그렇겠다. 것까지 끊어셨어요 내려와서. 아, 진짜. 년만이라서 이렇게 제 바인딩은 사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부츠도 사망했어요. 밑창이 이렇게 다 벗겨졌더라구요. 아. 완전 멘붕이 왔던 2020년도 첫 라이딩이었습니다. 바인딩과 부츠의 수명은 약 15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